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서 테니스 치고 있는 아미르 TV 아미르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제가 헌복에 배에? <웃음> 복 헌복 많이 치시죠? 저도 처음에 테니스를 레슨으로 시작한게 아니고 동호회 활동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제 헌복으로 시작을 했고 동호회에서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남편과도 계속 헌복을 치고 여자분들이 잘안 띕니다. <웃음> 처음에는 못 뛰었다고 생각해요.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보다 테니스의 스킬적인, 기술적인 면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운동 능력이 더 좋으시니까 같은 공이 와도 좀더 빠르고 더잘 뛰시는 것 같아요. 감각도더 있으시고. 짧은 공이라든지 뒤에 로빙이 온다고 하면 남자분들이 다 공을 뛰게 돼요. 던지는 혼복만 가면, 특히 남편이 있으면, 나의 마음 편한 상대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 어, 제가 뛰겠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 남자분들도 경험치가 쌓일 거 아니에요. 또 혼복을 처음 보신 남자분들 아십니다. 아, 아, 못 뛰어, 안 뛰어. 저는 100% 안 뛴다. 그러면 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내가 다 커버해야지라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세요. 내공이 아니었는데 자기가 뛰고 있어. 왜냐? 커버해야 되거든. 아, 이거 못 못띠, 뛰거든. 이 짧은 공이 여자분이 못 뛰어 잘. 이 시까지 경험치에 의하면 뛰지 않아. 내가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제 남자분들이 엄청 무리해서 치는 거야. 내공인데 왜 기어들어? 그. 십이라든지 호흡을 맞추다 보면 아시겠죠? 어떤 분은 찢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안 찢게 되니까 한 단으로 안다도 되겠다. 하지만 이제 그어 상황이 도달할 때까지 어 그일단은 찢게 됩니다. 경험치 상, 경험치 상 그렇습니다. 대회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거잖아요. 어 그래 네가 잘 치니까 네가 더쳐 이렇게 되잖아요. 네가 더잘 치니까. 근데 이제 연습 게임이다. 연습 게임이야. 나 연습 이 파트너 남자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내걸다 뺏어쳤어. 에러가 났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 응, 세리고 싶죠. <웃음> 일반 동호회에서 이제 그런 멤버면 첫 번째에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를 못 믿으시지, 뭐내 탓이지, 뭐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커플일 경우, 저희처럼 부부라든지 커플이 치는 경우, 이 눈빛이 좀 이제 달라지죠. 이거 뭔데 들어와? 님 <웃음> 한마디 하죠. 뒤거나 잘쳐 <웃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 게임 때는 이게 어 연습을 하실 수 있게 두는 게 낫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연습 게임이란 게어 모든 게임을 이겨내는 거 아니잖아요. 네 오늘 뭐 간단하게 제가 뭐 소소하게 홍목을 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한번 오늘 이러, 이렇게 한번 찍어봤고요. 일반 상황에서는 어, 그런 환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서로 사인을 주고받고 내가 커버할게, 저거 커버할게, 여기까지 내가 뗄수 있어. 여기는 좀 뛰어줘서 고마워. 너무 어비어스하게 이거는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응? 이렇게나 준비했는데 갑자기 네가 들어와서 이러래? 그러면 정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웃음> again s i d